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만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말했다. 한 장관은 이날 새벽 한시께 국회 본회의 산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.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이 나라 사법 시스템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.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.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탈춤이라며 야당 탄압 파괴, 공작, 정적 죽이기라고 반발했다. 이 대표는 오는 28일 예정된 광주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. 한 장관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 의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지 않겠나며 법률에 따라 다음번 상정되는 표결 전해 설명해드리고 그에 따라 절차가 이뤄질 것 구했다. 노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.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면 여야가 합의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크다.